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선 뒤늦게 입부로 알게 되거나 점핑으로 시작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장비 성장 가이드입니다 재료들의드랍처와 바꾸는 순서를 중점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부입부의 장비 단계는 상급 영웅 장비 그 다음에 깨어난 장비 엘튼 신성한 엘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화 단계로 구성됩니다 고트로 계정을 구매하시거나 어, 내가 꾸준히 과금하는 분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성한 엘튼까지 노려 볼만하고 그 외에는 소가금 혹은 난내 계정만 키울 거다 하시는 분들은 엘튼을 제작하는 걸 목표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어, 신화 부분은 뭐 이제 랭커분들이 하나씩 맞추는 단계라서 어, 이 부분은 시간이 좀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쿠폰으로 받으신 오디세이 장비와 랩업 성장시 주는 오디세이 장비는 이 게임이 처음이신 분들은 바로 버리지 마시고 상금용 장비가 9강 이상일 때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상금 영웅 장비랑 세트 효과가 있는 영웅 등급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오디세이 장비는 상금 영웅 장비의 7.5강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8강보다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상금 영웅 장비가 8강 떴다고 이게 바로 바꿔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하셨던 복귀 유저는 쿠폰으로 받은 오디세이 이 아티팩트 세트는 전부 다 수집으로 넣어주셔도 되고요 복귀했더니 이 쿠폰으로 받은 아티팩트 세트가 더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 오디세이 장비 쓰시다가 나중에 수집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상금영웅 장비는 현재 웬만한 모든 필드에서 드랍이 가능하며 본인 장비가 드랍되면 강화를 통해 구강에서 식감까지 노려보시고 다른 직업 장비가 나올 경우는 아이템 수집을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레드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 그냥 바로바로 바로 강화해서 팔아버려도 됩니다 먼저 최대한 장비는 지쿠스 세트로 맞추길 권장드리며 악세사리는 목걸이와 벨트는 슈리온, 귀걸이는 각 클래스별 상태이상 스킬이 많은 기술에 맞춰서 귀걸이를 받으시면 됩니다. 어, 아직 악세사리까지는 세트옵션이 없기 때문에 어, 공격력, 방어력 높은 걸로 착용하는게 좋아보이긴 합니다. 자 상금 용무 장비가 9강 이상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은 연금술을 통해서 오디세이 장비를 일반 여궁 장비로 변경하신 후에 그 장비도 이제 강화 한번 도전해보시고 구강 장비는 이제 깨어난 장비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구강부터 깨어난을 만들라는 이유는 8강 장비를 깨어난으로 만들 시 깨어난 6강이 되는데 아이템의 강화 능력치 증가가 7강부터 커지기 때문에 6강과 7강의 이 능력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부터 이제 깨어난 만들라는 겁니다. 혹시 축복받은 주문서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8강에서 깨어난 바꾸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축복받은 주문서를 사용해서 최대 8개월왕까지놀아볼수 있습니다 7강에서는 축복받은 써봤자 최대 1강만 증가하기 때문에 큰 효율은 볼수 없고 6강에서 축복받은 주문서를 쓰셔야지 최대 2강까지 즉 8강까지 놀아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난 장비는 하급 전설 등급으로 각성의 기원과 지혜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각성의 기원 앞에 무기, 방어구, 장신구의 앞글자를 따서 무각기, 방각기장갑기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교환소의 검은 문어 상단에서 월간 상자 구매로 딱한개 제작할 수 있는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외핵득처는 폴라리온 북부 이상 지역에서 드랍으로 얻을 수 있으며 어, 순수 사냥으로만 생각할 때는 최소 두달 이상 꾸준히 사냥했을 때한개 어, 제작할까 말까 수준의 양이 나옵니다. 어, 가끔 이벤트로 뿌리는 선택 상자나 어, 이벤트 골드 상점에서 구매할 경우 많은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티팩트 각성의 기원까지는 드랍으로 얻을 수 있으나 지혜의 원전은 파티레이드와 벨리에타 이상의 필드보스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 마법선는 오로지 파티레이드로만 어, 깨어난 재료를 얻을 수 있고 문양은 폴라리온 북부에 나르지크 연안에서 필드 사냥과 필드 보스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은 무기와 방어구에 깨어난 세트로 맞추는 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장신구와 아티팩트를 맞추고요 어, 이때 아티팩트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어, 빨리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나오는 적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 이 맞추는 과정 중에 이 반지, 조각품, 추적자의 훈장, 추적자의 룬, 수호인자 다섯 가지는 천천히 공항을 찍으시면 됩니다. 어, 전부 다 패키지 구매로 이 공항을 노리는 게 가능하며 레드잼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간 구매에서 골드로 매주 3개씩 구매가 가능한데 저의 창고개방 시리즈 영상을 보시면 전부 다 골드로 모아서 이 강화에 도전하는 영상인데 어 요거 내용을 보시면 확률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매주 3개씩 구매해서 한 6개월 이상 존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하시면 뭐 영웅 1개쯤은 무과금으로도 찍는게 가능합니다. 조각품과 추적자의 훈장 룬은 12강까지 맥스를 찍어야지만 장비각성을 통해 영웅등급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며 마법서와 수호인정은 9강까지 찍으면 그때부터 영웅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앞에 말한 1번에서 3번의 과정을 이제 전부 하셨다면은 어느 정도 V4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엘튼 장비, 진짜 전설 장비를 제작하는 단계인데, 어, 깨어난 강화 수치가 뭐 9강, 10강, 요렇게 무기를 착용 중이시라면은 어, 조금 늦추셔도 되긴 합니다. 워낙 제작기간을 길게 잡고 가는거기 때문에 깨어난 시리즈가 공항을 맞추는게 더 쉬울수도 있어요 어, 엘튼의 제작재료들은 일반 사냥에서는 휘기등급 재료가 드랍하기 쉽고 영웅등급, 전설등급부터는 서버 컨텐츠와 네임드모브를 사냥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두개의 재료는 일반 사냥에서는 거의 뭐 드랍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레드잼을 꾸준히 모아서 계속 재료들을 구매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그 외에는 파티레이드에서 재료상자 드랍을 노르셔야 되고요 엘튼 제작 순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망토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방어구 쪽인데 공석이 붙어있는 장갑을 먼저 가는 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갑바, 신발, 무기 이렇게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장비 가이드로 엘튼까지 어디서 재료를 얻는지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